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6 진원의 깊이는 50km 최대 진도 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대 진도 4의 강진은 지난달 3월 28일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의 규모 6.1과 3월 27일 발생한 미야기현 앞바다에서의 규모 5.2의 강진 이후 약 20여일 만의 강진입니다. 최근 석달 동안 후쿠시마 앞바다 발생한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는 25번이고 미야기현 앞바다에서의 지진은 21번입니다. 진원지별 최근 석 달간의 지진 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지진 발생 횟수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이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36번이고 두 번째가 우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25번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은 지진이 도쿠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다섯 번째로 많은 지진이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입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하여 현재 이사가와 현에서부터 우가사와 라제도 그리고 도쿠 지역과 규주 지역의 활성 단층대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내 네 지역은 언제 큰 지진이 발생하여도 놀라운 일이 아닌 상태인 것입니다. 이내 네 지역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은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 중인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과 연쇄 도미노 지진을 자주 발생시키는 니가타현의 3일전인 4월 14일 규모 2.5진원의 깊이 10km의 지진을 살펴보면 니가타현 나카고시 지역의 이번 지진이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다는 경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4일 발생한 니가타현 나카고시 지진이 니가타현의 루카초 단층대 근처에서 발생하였는데 루카초 단층대는 우은우마시에서 미나미 우은우마시를 거쳐 미나미 우은우마군 유자초에 걸쳐서 북북동 마이너스 남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어 약 52k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카초 단층 대 북부에서는 규모 7.1의 강진 그리고 로카초 단층 대 남부에서는 규모 7.3 그리고 남북 동시에서 활성 단층이 폭발할 경우에는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4월 14일 리가타현 지진은 로카초 단층대 이외에도 토카마치 단층대 부근에서 발생하였으며 토카마치 단층대는 서부와 동부로 구분됩니다. 토카마치 단층대 서부는 우지아시에서 토카마치를 거쳐 스난초에 걸쳐 북북동 마이너스 남남서로 뻗어 있으며 약 33k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활단층대가 폭발할 경우에는 토카마치 단층대 서부에서는 규모 7.4 그리고 동부에서는 규모 7.0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30년 동안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토카마치 단층대 서부에서 3% 이상 토카마치 단층대 동부에서 0.4에서 0.7%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니가타현 4월 14일 지진은 나가노 분지 서현 단층대 근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4월 14일 니가타현 나카고시 지진은 로카초 단층대 토카마치 단층대 그리고 나가노분지 서현 단층대 세 곳을 통과하고 있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4월 14일 지진이 발생한 니가타현 나카고시 지역은 과거 2007년 7월 16일 오전에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던 지역이며 이 강진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냉각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최소 7명이 숨지고 7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진원지가 바로 2023년 4월 14일에 바로 그 니가타현 낙하고시 지역이며 이 지역은 2004년 10월 23일에도 비슷한 지역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해 60여명이 사망하고 6500여명이 다쳤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 발전소 일부 원자로에서 방사능을 함유한 냉각수 1.5리터가 누출돼 인근 앞바다로 흘러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